천일입니다. 천일 법사예요. <웃음> 천일이 혼자 국가를 잘 나오는데, 겨울철은 안 하고, 이제 봄도 됐고, 그래서 그냥 놀다가, 밥 먹어, 배도 부르고, 해서 옛날에 말소리가 제대로 안들어가지고 망친 예, 그런 사철을한번본 적이 있는데, 아, 이제 봄도 됐고, 개미년 봄도 됐고, <웃음> 그래서, 전혀 못하는 소리입니다만은 다시암과 심기 일전에서 뭐 크는 사람 기죽일 순 없잖아요, 그죠 못한다고 와라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드러나 보세요. 아예 자꾸 해야 늘어 아셨죠? 음. <웃음> 자 오늘은 양력으로 3월 10일, 음력으로는 2월 19일 정비일. 지금 시간이 12시 반. 아예 또오 2시 반. 자. 이산자상 꽃이 피면 산림 풍경노 아른들 만자초롱 그림병풍 행가천무 좋은 풍요 세월간 줄을 모르게 되니 봄미로구나 좋은 차저 왔건만은 세 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이 러니 오늘 백발 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석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폼을 안겨 흔들 쓸때 있나.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너그 한방초승마시라 예, 부터 일로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들완안 경계 없을쏘냐 한로사앙풍 보라대도 체절계를 부피지 않는 황부악탄풍은 어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낙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이 펄펄 피날려 월백설백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에붙칠래라 봄은 갔다가 연 년이 오건만 이내 청춘은 한번가고 다시 올줄 모르네 그려 아 세상 본인네들 인생이 비로 백년을 산대도 인수수냐 격속하여 콩수래 콩수을를 짐작하시는 이라면 유그 친구 도에 젊어 놀라 늙어지면은 못 너느니라 놀아도 너무 허망이 오면 늙어지면서 후에대리니 바쁠 때 일하고 안갈 때틈타어이다 친구 본님 모아 뭐 한자 잔 한잔 뚝서 들먹서 허역하며 홀리를 하면서 놀아보세요 <웃음> 아이고 이란이래 <이런, 이런. 웃음> 저에게 노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박수! <웃음> <웃음> 성공!